좋아, <목소리도> 좋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3월 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입니다 신발은 뭐 신발 5천원 0발 5천원 그리고 거짓권 9만원 골뱅이건 3만원 원. 어, 3만원 사유리는 4천원 4천원 목데비는 3만원 3만원 목데비가 장난한데 똑같다 <웃음> <지금> 오늘도 엄청나요 <웃음> 그래요? 주졸씨 사유는뭐 3만원, 2만원, 1만원 정도 대박이요 네, 생각. 이게 한 400에서 450. 음. 네, 그리고 22만, 72만 50이 없어요. 어. 파츠는 이제 1600, 1600 파츠 비싸고. 네, 다음은 비육 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어, 요새 계속 해서 나오고 있는 보리 멸이 있었고 요즘 금태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요건 조금 크기가 좀 작긴 해서 이제 15,000원,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옥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5만원 선이었는데 한 3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성대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그런 생선이고요. 그 다음에 피조개는 가격이 다시 많이 올랐어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왕우럭조개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게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계속해서 없이 거의 고정가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새 좀 뱅의돔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제 문치가잠인데 이건 좀 알이 좀 많이 찬거 고려하시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 는 33,000원 36,000원 사이 정도 되고요 감성돔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인데 이번 주가 물때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마 다음주 정도는 좀 괜찮아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게 또 다랑어이 참치죠 이제 부산께 있고 이제 강원도 께 있는데 강원도 께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상이고요. 연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키로 27,500원이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도 다랑어가 있는데 이게 한 43kg 정도 되는 다랑어예요. 이제 키로 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골뱅인데 이거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어인데 청어는 너무 비싸요, 요새. 단새우는 가격이 한참 좋았는데, 이제, 아, 이렇게 좋은 가격, 단새우는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는 가격이 굉장히 좀 좋아진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치 대가리, 이제, 그, 이제 대가리 잘라내면서 이제 맛있는 살들이 쪽에좀 붙어 있어요. 요거 이제 구워 먹는 용으로 사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어인데 요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한 1kg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광어라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산 광어들이 요새 계속해서 나오죠. 어, 근데 요건 이제 상처가 좀 있는 건 이제 B급들이에요. 요건 가격이 18,000원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아, 더 좋은 이제 A급 요렇게 된 거는 이제 22,000원 요렇게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산 방어는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000원 선 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흑점줄 장경이 여기는 이제 33,000원인데 음, 사이즈가 좀 괜찮은 한 2kg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뱅에돔이 여기저기 이제 여러 점포들마다 다있었구요 이제 감성돔도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3kg짜리가 22,000원. 그러니까 지난주 뭐 계속해서 가격 비슷비슷한 편. 음... 이고요. 능성어가 좀 비싼 편이에요. 키로 한 4만원 정도 하니까, 아, 이게 다른 때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좀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도산 강원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습니다. 네, 이건 자연산 참돔인데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단가도 어,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산 양식 참돔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완도강어 뭐 3kg짜리는 26,000원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 가격 스테디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숭어 보통 눈이 노란색인 숭어죠. 참숭어 밀치 이렇게 부르는 숭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치 대가리 요거는한 마리 반쪽에 났으니까 두개 합쳐가지고 한 마리 에서 5,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다음 찾은 곳은 C6번 오복상회로 왔고요. 각 점포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1,000원, 2,000원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물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저 안에 능성어가 있죠? 능성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한 42,000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뱅에돔이 있습니다. 요즘 뱅에돔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노란색이 있는 게 제주산 광어고요. 일본산 이제 방어인데 이거는 좀 단가가 조금 이상하죠. 2kg, 4kg 짜리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써 있으니까 <웃음>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자연산 광어인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알배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부시리가 좀큰게좀 들어왔어요 오늘 8 k g 짜리가 들어왔는데 키로당 1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다소 단가가 좀센 편이에요 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숭어는 눈이 검으면 보리숭어라고 부르는 이제 숭어고요 그다음에 눈이 노란색이 보통 참숭어, 밑치라고 부르는 가숭어입니다 네 그리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참돔하고 농어가 좀 가격 변화가 좀 있는 편인데 농어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2만원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참돔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조금 진정되는 그런 순을 좀 밟고 있어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는데 굉장히 횡하죠 어, 뭐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이래서 이제 경매가 굉장히 빨리 끝났고요.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요즘 브라운 킹크랩이 좀 가격이 좀 낮아서 이제 그런 낮은 가격대가 보이고 이제 대게는 다시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5만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8,000원이요? 어? 28,000원? 아, 28,000원, 12,000원. 3만원? 한한 어. 살아있는거. 너 살아있는거? 3만0 0 많이 올려놔 어. 가을게. 가을게. 이걸. 이건 얼마씩인거에요? 1 5 0 0 15,000원.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믿음수산에 왔어요. 자, 믿음수산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낮에 방문하셔도 이제 구입이 가능해요. 단 어, 미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는 거 추천드리고, 뭐 찜, 택배, 일반 택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얼마씩이에요? 4만 5천 원. 이게 4만 5천 원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네도더로다 음, 어, 아, 이거, 이거, 살은, 살은 급인데, 네. 이, 있겠지, 이거, 살은 아주 이급인데. 네. 요거 있지, 이거. 요거는 5만 원 이건 5만 5천, 5만 5천. 50, 아 살은 있어, 거 살은 괜찮은데. 살, 살이 없는 거. 없는 거. 요거는 이제 만한 3, 4천 원그도 아, 가격대가 확 나는 거수이 없으면, 수율이 이렇게 어. 많이 없어. 이건 반도안들겠잖아 네, 다음은 대신시월드로 왔고요어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낮에 방문하셔도 구입 가능하지만 예, 재고 여부 꼭 확인해 보시고 제 방문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일반 택배나고속버스 택배 찜 이런거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호에요? 네 선호에요. 이건 얼마씩에요? 이거 오늘 2만 2천원 나갈래요. 2 2 0원네수일좋은거예요 대게는. 대게는 지금 3만 5천 원씩 나눠. 3만 5천 원? 네. 아, 아 1, 2절지. 1, 2절지? 네, 이렇게. 아. 1, 2절지에요, 지금. 아. 오늘 대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 다 떨어진 것도. 정말. 지금 비실이. 살아있긴 한데 비실이기는 좀. 이런 거 지금 5만 2천 원 나갈래. 5만 2천 원? 네, 3만 살았원 그죠? 브라운이야?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지금 3만 4천 원나갈 3만 4천 원? 아 3만 4천 원. 4만 3천 원. 4만 4천 원. 팔은 많이 쓸요 레이스가 네, 거의 8만원, 8만원 섞여서 고 나서. 다음에 랍스터 랍스터는 똑같아요. 뒤쪽은뭐 4만원, 레이스는 5만원. 랍스터도 만만치 않긴 한데. 1대1이 이거는 지금 그 5천 5천 5천 어, 3 5천0 0원가야이요 35,000원? 네. 압실율 생각보다 좋아서. 아. 일대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영업시간이 경매장하고 동일해 9시 반이면 문을 닫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시세는 한꺼번에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 보러 왔고요 네, 전복 11미짜리가 33,000원이고 이거 왕우럭저기가1 만원짜리 잖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이거 손질된 개불이고 매생이는 이렇게 전체 다 해서 13,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마조개 사이즈 좋은 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조개가 다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음. 지금 대자가 이제 8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비싸죠 백생합이나 홍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구요. 이제 굴도 보통 12,000원, 13,000원, 한요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삼, 뭐 멍게 이런 것도 가격 변화가 없고 요새 올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만둥이가 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미더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음 찾은 어, 곳은 어. 이제 갈치 전문점인 초이스산이에요마리아한에 아무거나 만원그 다음에 예자면은마리얘랑이 같아요 요한 마리 1300g에서 1250g 나오는데 여기 지금 네마리가한에 16만원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마리가5 k g 예요한1 0짜리 얘도 지금 16만원 얘보다 작은으는 요거는 뭐냐면은 800g 인데 요아저씨가이번여 6마리말고 5마리로 담아왔어요 한짝에 요거는 한짝에 지금 14만원 요거는 원. 이제 7마리 700g 나오는 사이즈인데 요게 이제 한짝에 16만 5천원 그리고 요보다 작으면 은8마리요 이거 0 0 g 짜리 되는 사이즈예요 요런같은 경우는 이제 한짝에 얼마나 오냐면은 이거는 16만원 500g 10마리인데 얘도 지금 한짝에 16만원 나오요 얘는제 700g 짜리 좀 넘는 사이즈인데, a p 급이에요대좀 터진 거. 4마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한 짝에 10만원 나오고요. 요거는 450g 짜리 a p 급한 마리. 요거는 한 짝에 지금 5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상 색깔인데, 이게 지금 키로에 15,000원. 그리고 녹점이 같은 경우는 요거 지거한 요거 짝에 요거는 키로에 3만원. 봉태는 요거는 조 4마리, 한 짝에 지금 12만원. 보시면 돼요. 요거는 3만 2천원. 두마리가한 짝도 요것도 32,000원이에요 3만 1마리, 3만리 여러분이 5마 이. 요거는 지금 한 짝이 5만원 것이면요네 마지막 찾은 것은영남아기입니다 오늘 거예요 25,000원 알이 굵어요 자 강원도 생물이면서인데 25,000원 20마리 자 도리 생물 되고 오늘은 좀 단가가 세네 28,000원 이거 28,000원 자 이거 도미 재고라서 그냥 2만원씩 던져요 자, 자연산 도달이 15,000원이야, 알베기 자, 동해대구, 어제 최고 15,000원 자, 6거 뭐야, 병어 15,000원 6거 준치, 이거 하나 남았어. 다 나가고 6거 2만원 어, 어, 이게 뭐야 어, 아구는 3만원 15,000원 가자미는 이거 그냥 13,000원씩 던져요 네,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